한 권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갔을 거고 인테리어 부분은 제가 지금 도착했으니까 들어가서 부분 부분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서 보시죠 네. 안깐 거예요 안깐거야안까고 네. 그대로 하기로 했어? 네, 여기다 그대로 그냥 덮어서 덮어서 하면 더 일어나지 아예 안까고 그냥 쓸 거면 쓰고 위에 덮으면 이거 다 일어나 자, 잠깐만, 일로 와봐. 이 바닥을 다 까고 올리는 건 괜찮아. 근데 저 상태에서 타일 위에다가 우레탄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세면을 올리면은 100% 다시 일어나. 차라리 이거를 세척을 다시 해. 완벽하게 안할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아. 여기는 어, 그냥 무광으로. 어, 무광으로 그냥 이거 그대로 해. 뭐 사람 때타면은 그게 다 운치지. 일단 최소 한의 비용으로 할수 있게끔 살릴 건다 살리고 천만 갈면 되고 이것도 예, 예, 예, 가진 저것도 가진 간판 활용하면 돼 어, 활용하면 예. 되고 그리고 바닥도 활용해 청소하고 세척만 해 예. 어차피 더러워 더러워지는데 막 깨끗하기만 하면돼 근데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르다 예, 예. 그리고 이쪽 보자 여기 뭐야 여기 안에 저거 아. 건물 전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아. 여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네. 여기 공간은 뭐야? 지금. 여기 원래 이렇게 턱이 더 있던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건, 그러면 턱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거든? 아니, 아니, 아니. 잘 봐봐. 잘 봐봐. 턱이, 테이블이 여기 한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잖아. 그제? 네. 테이블을 한 자리를 죽여버리는 자리거든? 이, 이거, 이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맞춰줘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맞춰야지 아니면 요렇게 앉힐까요? 아니면 까든가 아니면 맞추든가 공간을 잘 봐야 돼 네. 여기까지만 올려버리면 테이블 을 요렇게 안치고 요렇게 안칠 수가 있어 어 여기 봐봐 여기까지만 나오면은 테이블이 두명 자리 두명 자리가 되잖아 근데 저턱 때문에 여기 요것도 못 살리고 여기 한 자리밖에 못 살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까지만 잘라서 턱을 조기에 맞춰서 그대로 올려줘야 돼 네. 맞지? 금속, 금속으로 짜서 올려 금속 어차피 옆에다 붙여버리면 돼 네, 어? 짜가지고. 어. 붙여서 금속 짜도 돼 여기까지 네, 네. 같이 짜야 돼안 네, 네. 그러면 또 깎인다 네, 네. 죽을 수 있는 공간을 살려주는 거야 그거 때문에 이거 네. 잘라도 그쪽에 네. 한... 네. 세 테이블이나 두 테이블이네 딱 그지? 네. 이거 열면은 어, 이, 이까지, 이까지 다 접히니까 어. 하나 둘세 개는 모을수있지 어, 그러니까 폴딩 접히는 것까지만 네. 하면 돼 까지 여기가 입구라는 거지? 요거가 네. 나잡지조공만까지 네. 줄이 틀어 갔잖아. 차라리 문을뜸에 두고 이쪽으로이어볼게 조금만 더 타야지. 차라리 이쪽으로 빼고 쪽빙도우 이쪽으로 털인석으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차피 이쪽을 설릴 거면 이쪽 턱이 이렇게 아아 장소가 아, 아, 여기까지가 폴딩이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제 앉히기 시작하는다 그러니까 폴딩이 네. 폴딩이 네. 네. 요게 한 요정도까지 나오잖아 요정도까지 나오잖아 그제 그러면 위인석은 앉힐 수 있나요? 이쪽은 너무 멀면은 왔다 갔다 그런 부분 차라리 이쪽으로 열어버리면 어떨까? 어버리 뭐? 어차피 여기 말이야. 그치? 입은 열차에 열어놓고 열려있는 넣어 상태에서 여기 하나 떠는게 나죠 어차피 입구라완료되고 그러면 우리 유로 해놓은 곳은 입구문을 그렇게 그렇지? 들어올리기 충분하지? 아, 서 어차피 뭐 뜯어낼까? 여기 붙맞놔서 붙는게 좋지 그럼 요공간도 활용하고 펌 뚫려 시야도 이쪽이 가을거고그지 저쪽에서 봤을때 여기에 폴딩도어가 몰려있으면 막혀버리지. 차라리 네. 이쪽으로 당겨버리는 게. 새로 할 거면, 홀딩도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 할 거면 이쪽으로 빼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저쪽에서 시야도 확 트이고. 자, 이렇게 하자. 불편하지 말고, 여는 문을 이쪽으로 열게 하자. 이렇게 열게 해서, 이렇게 열게 해서 여기 붙이고. 얘네는 이쪽으로 땡겨서 여기 붙여버린다 가운데에다 덩어버린 거 저쪽도가 있냐 하면 요런 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거 보일 수 있는 거 여기 서툼의 가 털딩도가 저쪽에 물려있으면 시야가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털딩도를 선택을 해야 돼,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시야가 가려져요 자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오는 게 사람이 더보이겠돼 이쪽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돼 이쪽에서 들어오는 학교는 어차피 다 먹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북쪽에서부터 들어가니까 이쪽을 생기야지 여기가. 어, 그리고 저거 있어요. 최대한 헐딩도우가 제일 좁잖아 지금. 유리가 네, 네. 넓어야 돼. 최대한 넓게. 네. 어차피 여기 나와 길게 나와도 된다고. 네. 길게 나와도 되는데, 넓으면. 그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잘 봐야 돼할 네. 때. 응? 음? 음? 피트실이라고. 응. 이거는 홀백이 그대로 살려갈 거고요. 아. 어. 이게 이제 그. 이건 뭐야? 뭔배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피트실이었나봐요. 아. 어... 네. 여기는 뭐 하수가. 수도가 들어온 거야? 옛날 수도 같은데 이것도 어. 끊겨 있고요. 어. 그 그럼 잘라내도 되지 않나? 어차피 여기 다덮어 어차피? 네. 여기는 아예 못 쓰는 공간에 다 해버린다고? 네. 여기는 털 수가 없어요. 배관도 있고 음. 음. 있어가지고. 음. 내면 더 힘들겠다. 네. 어, 그냥 막아버리 여기만 어, 배관으로 빼고, 홀베기로 홀배기. 어, 빼고 얘는 막는 게 맞다. 네. 주방은 아예 막는 걸로 갔어? 네, 이렇게 막고. 어. 여기 냉장고 다 들어가고 지기 아 살이 다 들어가니까 쓰레기 저희가 저좋게게 없어서 그는 거. 여기 그거는 딱어 창고 쓰면 되네. 애들 네, 옷가리 있고 옷가리 있고 창고 쓰면좀 쟁인 고 원래 여기다 냉동고 하나 넣을까 했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예. 음 그냥 창고 써. 네. 하여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면 돼. 네. 네, 여기, 어 여기 마무리 마무리만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생각 여기 셀프가 있는데 이 셀프가 어. 안쪽에도 하나 넣을거예요 어. 이쪽 바람 들어가고 이렇게 어. 나오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앞주방 앞쪽에서 이쪽, 이쪽, 음. 바깥쪽까지 음. 그 가운데에서 이쪽, 음. 이쪽공간쪽으로 음. 음. 음. 이거는 살려두기로 네. 음. 여름에, 겨울에 네, 이게 뭐 있으면 근데 안 세척은 해야돼 돼. 해야 돼. 그 에어컨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세척까지 같이 맡겨버리라고 유림상에 앞으로 오픈하는 가게들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을 거고 지역마다 컨셉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가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가게마다의 이제 평수도 다를 거고 컨셉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틀에 박혀서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가게랑 위치, 상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따져서 만약에 이제 대구에 할것 같으면 대구에 맞는 컨셉 맞춰서 인테리어도 들어갈 거고 홍대는 홍대대로 건대는 또건대대로 이런 식의 컨셉을 맞춰서 일일이 다 신경써서 들어갈 겁니다 죽고나는 사람은 저희 인테리어 사장님이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사를 위해서는 자 오늘 제가 와서 바꾼 게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안 드리는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을 웬만하면 쓰자고 했는데 그래서 새가게인데 점주님 입장에서는 바닥 정도는 새 걸로 하자 이런 마음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바닥을 까면 은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쓸수 있으면 쓰라고 했는데 위에다가 3cm 정도 뭐 다른 부분을 깔아서 그런 부분을 새거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은 얘기를 다 끝낸 모양인데 제가 왔을 때는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바닥을 3cm 덮는 순간 그건 다 일어납니다 장사를 해보다보니까 저런 타일 위에 뭘 깔아도 다 일어나요 다시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깔지 마라 차라리 지저분하더라도 쓰던 거 쓰고 깨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세면으로 땜빵하는 식으로 해서 레트로하게 가자 그걸 바꿨고 저기 아까 바깥쪽에 앉는 자리 보면은 테이블을 두 자리를 깔수 있는데 턱이 져 있기 때문에 한 자리를 못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저거를 처음부터 공사할 때안 하면은 나중에 한 자리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까 그냥 막 안쪽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거기 손대는 비용을 딴데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막아버려라 한 거고 그리고 아까 위, 위쪽에 이제 빗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빗새는 부분도 물골만 다시 잡아주고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얘기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냥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다 뜯어낼 거예요 근데 공사하는 사람이 귀찮고 힘들게 해야지 가격은 세이브가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항상 느낀 게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인테리어는 항상 놓쳐요 완벽하게 내가 동선을 뽑았다고 했는데도 하고 나면 아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게 인테리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체크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제가 와서 체크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 미리 해 놓으면 또 그만큼 또 다시 바꿔야 돼 시행착오가 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이 항상 하고 나면은 제가 무점이 생겨요 <웃음> 왜냐 먼지 바닥에 막 있다가 보니까 계속 하루종일 서 있고 이러면 군대 때 생겼던 무점이 다시 발생 을 해요. <웃음> 그만큼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웃음> 네 인테리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